오늘도 열심히 매달린다 모든 상체 운동은 턱걸이로 퉁치고 있다 턱걸이를 연습할수록 종아리 근육만 더발달되는것 같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까치발 들수록 종아리 하트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 가을 날씨가 너무 좋다 몇 주만 더 있으면 이제 모기도 없고 정말 완벽한 가을이 된다 요즘 자주 오는 정상길. 오늘도 정상 몸무게가 되게 해주세요. 무슨 자신감으로 반바지를 입고 산을 간 건지, 목이 밥주로 왔다. 등산을 두 배로 힘들게 하는 방법. 카메라 회수하기. 그만 좀 먹어라. 핏빨리는 다이어트는 싫어. 생각해보니 정상에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다. 리코더 운동으로 호흡을 안정시킨다. 호흡, 안정, 집중하고. 치명적인 발차기 스치면 죽는다 내가 가끔 산에서 야생동물을 만나기 때문에 채술 연습은 필수다 인바디를 보면 나는 매우 강한 놈이다 전투력 92점 살이 빠질수록 강력함이 올라가는 신기한 인바디 몸무게 말고는 100 이상 찍어본 게 없는데 열심히 해서 100점 찍는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열심히 덤블링하고 굴렀는데 녹화 버튼이 안 눌려있는 경우가 있다 1년에 단한번 360도 백덤블링 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못 찍었다 내년에는 꼭 녹화 버튼을 눌러서 보여드릴야지 치팅으로 초기화된 몸무게 이번에는 멈춤 없이 쭉 내려가길 부족한 스쿼트는 개코트 개꿀 나는 힘든데 너는 세상 편하네 요가 운동에 강아지 자세가 있다고 들었다. 강아지에게 배우는 강아지 자세. 미열 개 자세. 근육 유지를 위한 가벼운 중량 운동. 틈만 나면 매달린다. 굳은살만 보면 턱걸이 20개 가능. 미러전 백발단 콤보 위에 있는 녀석은 왜 저리 신났는데 이 샌드백 유산소 운동으로 살 많이 뺐다. 오른손 근육발달 불균형으로 오늘부터 왼손으로 흔든다. 치팅을 잘하고 나름 정상 페이스에 진입했다. 요즘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마음이 붕 떠서 나태해졌다. 목표도 못 보고 이정도 하면 된거 아니야?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 하는 순간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내가 되는 거다. 변한 게 없는 나는 다시 변함없이 의유를쳐 맛보게 되겠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되는 건 없다. 목표까지 안볼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다시 집중하고 나 뺀다. 어.